계절별 맛있는 제철과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이 있기 때문에 예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한글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고 최고작품집을 더블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예제 파일 4강을 선택해 주시고 제철과일 내용을 더블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이제 열어보면 내용이 서로 다르죠. 첫 페이지는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 페이지부터는 입력된 내용을 그림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페이지가 봄으로 한 페이지가 끝나기 때문에 봄의 내용만 한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여름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 앞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면 페이지 나누기가 실행이 돼서 다음 페이지에 여름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가을도 다음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가을의 앞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겨울도 다음 페이지이기 때문에 겨 앞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컨트롤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가 맞게 구분이 됐죠. 한 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봄 앞에서도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컨트롤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한 장이 새로 만들어졌고 편집 용지에서 가로로 변경하겠습니다. 쪽 탭을 눌러서 편집 용지, 용지 방향을 가로로 변경해 주시고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10, 오른쪽 10을 해주시고 머릿말 5, 꼬리말 5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계절별 맛있는 제철 가위를 적어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블럭을 씌워서 글꼴을 한을 써주시고 한컴 박인세일 M을 선택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35를 하겠습니다. 진하게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이제 아래쪽에 글상자로 봄부터 겨울까지 만들어주겠습니다. 상단에 입력을 누르시고 가로 글상자를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봄을 적어주시고, 블럭을 씌워서 글꼴을 클릭하시고, 한을 적어주시고, 한컴 백제 M을 선택해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32를 해주시고, 진하게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제 모서리가 반원이기 때문에 반원을 해주겠습니다. 테두리 선에서 마우스 모양이 흰색 화살표일 때더블클릭 선탭에서 종류를 점선을 해주시고 사각형 모서리 곡류를 반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 채우기 탭에서 면색, 비슷한 색깔로 선택해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적당히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간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Shift를 눌러서 글상자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 상단의 도형 탭에서 맞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고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테두리에서 흰색 화살표가 나올 때 더블클릭, 면색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고 최고 작품집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예제 파일에서 4강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넣기 클릭하시고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그림 탭이 있죠. 그림 탭에서 배치해서글 앞으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그림을 놓으시고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입력에 그림을 누르시고 여름 1을 선택해서 넣기 그림을 클릭해서 그림 탭을 선택해 주시고 배치해서글 앞으로를 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다시 입력에 그림을 누르시고 가을일을 선택해 주시고 넣기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본문가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를 해주셔도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줄여서 위치를 조정해주시고, 입력의 그림에서 겨울 이를 선택해주시고, 넣기,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본문가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글꼴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글꼴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컴 융고딕 720이기 때문에 전체를 범위 씌우시고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씌워서 글꼴에서 한을 적어주시고 한컵윤고디 720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이동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글꼴이 휴먼 모음 T죠. 글꼴을 클릭해서 휴라고 적어주시고 휴먼 모음 T를 선택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2 4 진하게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이 글꼴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 주셔야 됩니다. 블럭을 씌우면 안 되고 반드시 커서가 깜빡여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편집에 모양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양 복사 대신에 아래 나오는 말풍선처럼 Alt-C 를 눌러도 됩니다. 우선은 모양 복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 모양이 나오죠. 복사를 해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름을 블럭 씌우고 모양 복사를 누르면 모양이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가을도 블럭 씌우고 모양 복사를 누르면 됩니다. 다시 겨울도 블럭 씌우고, 이번에는 단축키를 써보겠습니다. 키보드에 Alt키를 누른 채로 C를 누르시면 모양 복사가 됩니다.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봄의 내용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봄의 내용에 딸기, 매실, 한라봉은 굵은 글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딸기를 블럭 씌워서 진하게 이제 이것도 모양 복사를 하면 편하겠죠.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Alt를 누르고 C를 해주시면 모양 복사가 나옵니다. 글자 모양이 선택된 상태에서 복사, 메시를 더블 클릭 그러면 단어의 범위가 씌워집니다. 그리고 Alt-C, 다시 한라봉을 더블클릭, Alt-C를 해주시면 편하게 진하게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그림에 왼쪽에 글자가 있죠? 이거는 어울림입니다. 그리고 글자와 그림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죠? 이걸 여백이라고 합니다. 상단에 입력해서 그림, 봄을 선택해 주시고, 넣기. 아래쪽에 그림이 들어왔죠? 클릭해서 크기를 줄여 주시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이제 글자와 그림이 완전히 붙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어울림은 되어 있고, 여백에서, 왼쪽 여백을 이로 주고 아래쪽 여백도 이로 주겠습니다. 아래쪽도 약간 떨어져 있죠. 설정. 이제 크기를 조금 키워줘서 왼쪽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2로 해주겠습니다. 크기는 적당히 비슷하게 해주시고 이제 아래쪽에 그림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림 홈 1을 선택해 주시고 넣기 그림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본문가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를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그림을 옮겨주시고 조그만 그림은 없기 때문에 그리기 마당에서 꽃으로 검색을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찾기 비슷한 그림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넣기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글상자를 넣어 줄 건데 글상자는 클릭하면 원하는 위치로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하이퍼링크를 주고 만들어진 글상자를 복사해서 아래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를 하려면 먼저 클릭해서 책갈피를 넣어주셔야 되죠. 봄 앞에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입력 탭에서 책갈피를 눌러주시고 넣기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여름 앞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책갈피를 누르시고, 넣기. 가을 앞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책갈피, 넣기. 겨울 앞에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책갈피, 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서, 봄을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봄을 선택해주시고 넣기, 여름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여름, 가을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가을, 겨울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겨울을 해주겠습니다. 넣기, 이제 하이퍼링크가 다 걸렸기 때문에 여름을 클릭하면 여름으로 오죠. 이제 하이퍼링크가 걸린 글상자를 아래쪽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하이퍼링크 때문에 클릭이 안되죠. 클릭하면 바로 페이지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단에 편집 탭을 눌러서 개체 선택을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글상자를 선택해주겠습니다. Ctrl C 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개체 선택을 취소해주시고, 화면을 내려서, 이 페이지를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Ctrl V. 이제 개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개체 선택, 드래그를 해서, 글상자만 선택되도록 해주시고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놓아주시고 빈공간 클릭, 개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을만 선택해서 옮겨주시고 이제 여름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름을 선택할 때 그림에서 드래그를 시작하시면 그림이 움직이죠. 되돌리기.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하얀색 빈 공간에서 드래그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김에 봄까지 같이 선택을 해서 키보드에 Shift를 눌러서 그림을 다시 클릭해 주시면 그림이 선택에서 제외되죠. 다시 흰색 화살표가 나올 때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기겠습니다. 이제 크기를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키보드에 Shift키를 눌러서 추가로 선택해 주시고 크기를 조금만 더 줄이고 몸도 같은 위치로 이동을 시켜 주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선택해 주시고 같은 줄의 위치로 옮겨 주시고 드래그를 해서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도형 탭에서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선택해 주시고 맞춤, 위쪽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여름은 봄, 가을, 겨울만 있죠? 봄, 봄, 봄, 시프트를 눌러서, 가을, 겨울을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여름은, 개체 선택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커서가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체 선택을 취소해 주시고 여름을 클릭해 주시고 커서가 이동된 상태에서 Ctrl V 를 하겠습니다. Shift 를 눌러서 옆으로 움직이시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가을에는 봄, 여름, 겨울만 있죠. 봄, 여름, 겨울을 선택해 주시고 Ctrl-C 개체 선택을 취소하시고 가을을 클릭해서 Ctrl-V 개체 선택을 해주시고, 봄, 여름을 선택해서,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채로, 옆으로 적당히 위치를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겨울은 봄, 여름, 가을만 있으면 되죠. 봄, 여름, 가을을 선택해 주시고, Ctrl C, 편집에서, 개체 선택을 취소해 주시고 겨울을 클릭해 주시고 Ctrl-V 붙여넣기 개체 선택을 해 주시고 범위를 씌워서 Shift키를 누른 채로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봄의 내용을 끝내보겠습니다. 봄은 봄만 지워주시면 끝이 나죠 이제 여름을 해보겠습니다 여름 수박은 범위 쉬워서 Alt C를 하면 진하게가 되죠 포도도 더블클릭 Alt C 복숭아 더블클릭 Alt C 모양 복사를 클릭해도 됩니다 범위를 씌워서 글자 크기는 12를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입력 그림을 눌러서 여름을 선택해 주시고 넣기 그림을 크기를 줄여서 왼쪽에 여백이 있기 때문에 더블클릭해서 여백을 왼쪽만 2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크기는 적당히 키워주시면 되겠죠. 이제 아래쪽에 돌고래 그림만 넣어주면 되겠죠. 입력, 그림, 여름 1를 선택해 주시고 넣기 아래쪽에 그림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본문가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적당히 줄여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가을도 사과를 더블 클릭해서 alt c, 배를 더블 클릭해서 alt c, 성류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에서 모양 복사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어미를 씌우고, 글자 크기는 12, 입력에서 그림, 가을을 선택해 주시고, 넣기, 그림을 클릭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왼쪽 여백을 2를 주겠습니다. 설정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주시고 그림에서 가을 1을 선택해 주시고 넣기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본문과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 원하는 위치로 옮겨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겨울도 귤을 범위 씌워주시고 편집에서 모양복사, 유자를 더블클릭하시고 모양복사, 키위를 더블클릭하시고 Alt C를 해주겠습니다. 범위를 씌우시고 글자 크기는 12, 입력에서 그림을 해주시고 겨울을 넣기 그림의 크기를 줄여주시고 더블클릭해서 왼쪽 여백을 이 아래쪽 여백이 설정해주시고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주겠습니다. 그림에서 겨울 위를 선택해서 넣기 해주시고 아래쪽에 그림을 위쪽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본문가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를 해두시면 그림을 이동시켜도 글자의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죠? 봄에 하이퍼링크가 걸린 상태에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봄을 클릭하면 바로 봄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을 클릭하면 가을로 이동이 되죠?